사실 디올트 영업사원들이 DCF-887P3A를 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성품 단가가 왜곡될 여지가 많아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었죠. 제가 맥도날드 매장가서 빅맥세트를 산 다음에 햄버거, 콜라, 감자튀김을 따로따로 해서 단품일 때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고 말이죠 구성품 품목이 많아질수록 판매처에서 단가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dcf-887 p2a가 있습니다 단품 매입가 dcf-887n 10만원 배터리 5만원 충전기 10만원 악세사리 1 만원 요렇게 가정하고요 제가 이 세트 매입가를 27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해서 베어 충전기 액세서리를 단품 매입가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dcf-887 10만원 충전기 10만원 액세서리 만원 10 그럼 6만원이 남잖아요 이걸 배터리 2개니까 2로 나누면 개당 매입가가 3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개당 3만원 매입가를 기준으로 해서 단품 매입가 5만원 보다 낮게 뭐 가령 4만원에 팔수 있죠 그럼 배터리 3개인 dcf887p3a로 해보겠습니다 어, 만일에 이 세트 매입가가 29만원이다 그럼 이걸 온전히 배터리 단가에 녹여버리면 기존 887p2일 때 설정한 배터리 매입가 3만원보다 밑으로 매입가 조정이 될수 있고요 혹시나 추가 금액이 3만원 이상이 되어서 가령 31만원이라고 치자 그러면 DCF-887 P2A 세트가 27만원이니까 이 세트는 매입가 기준으로 해서 팔고 나머지 남은 배터리 하나는 매입가 4만원 기준으로 해서 저렴하게팔수 있는 거죠 가령 이 배터리를 어 4만5천원에 팔아도 단품 매입가 5만원보다 저렴하다 저는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어 배터리만 가지고 이야기 했잖아요 충전기, 벼 툴을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즉 어, 세트 구성품이 많을수록 단품 매입가보다 낮게 팔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하다 그럼 포괴나 어, 배터리 추가 금액이 5만원 이상이 될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 저희같은 대리점에서는 DCF-887P3A를 굳이 구매할 이유가 없죠 가령 추가 금액이 6만원 올라서 33만원이라고 하자 그럼 저희같은 대리점은 887P2 A 세트에 단품 배터리 하나 끼우면 매입가 32만원으로 맞출 수 있으니 굳이 매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듯 DCF887P3A가 잠깐 나왔을 때 많은 기울트 영업사원들이 반대했던 거고요.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맞기다는 세트가 안 나옵니다. 원래 제가 영업사원 할 때만 해도 세트가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단품으로만 팔더라고요. 이런 개입의 여지를 없애려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맡기다는 어느 순간부터 세트 판매는 안합니다 제가 이 말하면 어 아닌데 인터넷에서는 세트 봤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세트 판매할 당시에 도소매점에서 구매해 두었다가 지금까지 계속 파는 경우 두 번째 단품으로 되어 있는 걸 판매점에서 직접 조립해서 판매하는 경우 세 번째 한국 맡기다 총판 창고에 일부 품목은 아직 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품목은 계속 세트로 나가고 있다 즉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 맡기다 총판인 주 LK 맡기다 총판의 기본 방침은 세트 판매 안 한다 라는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공구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제가 보쉬제품 읽는 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